문재인은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역사는 문재인의 거짓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일시적으로는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 같았지만 모든 국민을 속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만행이 있지 6일이 지난 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남북통신선이 막혀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가 한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다.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수 있다. 이것이 문재인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재인이 이 같은 발언을 뒤집을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본 사건이 있었던 당시 북한 연락이 가능했던 채널이 있었고 그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인 9월 23일에도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방부 명의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문재인의 말은 북한과 연락할 수단이 없어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들이댄 것인데 마침내 이 말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짓말이었는지 그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당시 발언 내용은 사실상 문재인을 자승자박하는 내용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고 받았을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아직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고백한 셈입니다 둘째 자신은 북한과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수 없었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셋째 진실은 북한과 통신할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방귀한 것으로 훗날 문재인을 올가맬 명백한 혐의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지 그동안 문재인에 대해서 의심스러웠던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짐작만 했던 때와 그 짐작이 막상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 오는 충격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였는지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짓인지 막상 확인하고 보니 충격 그 자체더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고 이대준씨에 관한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에 미리 보고해서 발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둘째 그러나 북한의 발표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랐습니다. 자기네들은 침입자를 사살했고 부유물이 남았기에 그것을 소각했을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발표가 있고 나서 청와대 nsc는 국방부의 입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발표가 확인을 추정으로 바꾸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김정은의 사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고 이대준 씨가 월복하려 했다면서 온 국민적 비난의 화살을 북한 쪽에서 이대준 씨 쪽으로 돌려놓는 조작을 했습니다. 네번째,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수색을 했던 이유도 고 이대준 씨의 모든 것이 이미 소각되어 사라져버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호응하느라 이대준 씨를 수색하는 척 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테스크포스의 조사는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을 확인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사건 전후 문재인의 행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사건 당일인 22일 오후 3시 30분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국방부는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사실에 관한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셋째, 국방부가 이대준 씨가 숨을 거둔 사실을 확인한 시각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넷째, 국방부는 이 3시간 30분 동안 문재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대준 씨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시간으로부터 3시간 뒤인 새벽 1시경 문재인의 유엔 화상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남북한 간의 평화와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역설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전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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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 구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가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팩트와 증거들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월북이라고 조작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온 공무원 이대준 씨를 버린 것입니다. 국방부의 기록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북한의 만행을 보고도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 것을 외면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3시간 후에 UN 화상연설을 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전을 하겠다, 북한과 종전선을 하겠다고 지지해달라고 전 세계를 설득하는 연설을 한 자, 이 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은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역사는 문재인의 거짓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일시적으로는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 같았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이 밝혀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물러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북한 오브 두 사람을 눈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북으로 돌려보낸 그 사건도 조만간 진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받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입만 열면 주장하던 문재인에게는 북한이 우선이었고 김정은이 우선이었다는 것은 이제 의혹을 넘어 팩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 사람이 해온 그동안의 모든 행적에서 모든 언행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버리고 뭐든지 참고 뭐든지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도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일당을 지지하는 논문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 현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허탈해하면서 그의 반대한민국적 실체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펙트만큼이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재인 일당에게 국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었고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 국민은 단지 정권을 위한 이용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국민은 얼마든지 속이고 희생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문재인 일당이었다는 진실을 아직도 모르는 까막눈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언젠가 이 사람들이 눈을 떠서 모든 사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유파 국민들의 염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문재인 같은 자들이 또 다른 설령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또 다른 그럴싸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또다시 전국 혼란을 조장하고 제2의 촛불 전국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권을 무너뜨리려 할까 봐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 그들의 맨 얼굴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의 시작은 더 늦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은 제일 먼저 문재인의 가면을 벗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일은 김치환의 시사이다 만의 일이 아니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내 자식들을 지켜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미랄 하나를 심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공유, 그리고 작은 후원들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결국 자유의 꽃으로 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